이거를 물고 요니까 <웃음> 그러니까. 요즘 전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은 줄고 소비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불 속 현관 밖이 무서워 집에만 있다 보니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에 푹 빠져 삽니다 사실 가족을 위해서 먹을 걸 살려고 들여다보다가 원래 저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하며 리모컨을 멈춥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어서 돌려보면 응? 피부보습에 영양까지? 이건 사야되지 아우 내가 요즘 피부가 아스팔트라니까 그리고 또 떨립니다 헉 손소독제 그래 저거 필요하지 그리고 또 덜컥 삽니다 손소독제를 6만원어치나 말이죠 다이어트 약도 사야되고 세일하는 옷도 사야되고 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그런사람 또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야매주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잘 늙는 거 아름답게 늙는 거 멋있게 늙는 거제 얼굴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사각이 됐어요 사람들은 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사각인가요? 저 정도면 계란형 아닌가요? 자기 합리화로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죠? 뭔가 좋다고 하니까 자기 얼굴을 그냥 사각으로 만들어서 그냥 구매하는 겁니다 이런 팩들 수도 없이 여기에 있는 광고문을 보면 꼭꼭 곧 이뻐질 것 같고 곧 피부가 아주 기가 막힌 삶은 계란 까는 것처럼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사드리기 시작하죠. 이분들도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밌으니까. 이걸 알면서도 수도 없이 마스크팩을 사드렸죠? 어쨌든 제가 이제 굉장히 여러 마스크를 해봤지만 마스크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쓰다보니 마스크팩 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또 방부제 사건도 나오고 요거를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요것도 이제 미백이 좀 들어있어요 너무 피부가 너무 하얘가지고 미백은 또 하면 별별별 별, 별 흥미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의사 선생님이 만든 거래요 그래서 혹시 또 요거는 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요것도 추라이 해봤는데 요게 아주 그냥 보습은 바르는 순간에 아직 이, 이 거칠었던 손도 막 너무너무 부드럽게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장기간 해와야 되겠죠. 세수하면 은뭐다 밀려나는 건데 보습은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보습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얼굴 줄이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굴이 크면 은 아무리 이쁜 얼굴도 이뻐 보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얼굴이 크지 않았잖아요. 그때 가장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로 돌아갈 수 있나?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뷰티와 관련된 모든 상품들은 젊음을 마치 계속 유지시켜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우리 오 감독 주려고 내가 사실 산 건데. 그래? 그거 잘했네. 나도 갑자기 눈이 반짝거려지네. 요거 요거는 뭐 바르면은 바로 이럴 적에 바로 바르면은 주름이 싹 없어지더라고. 홈쇼핑에서 파는데 그날 가만히 방송을 보다가 걸려들었어. 바로 나인테일즈. 우와. 그래서. 너무 많아요. 일명 요술세럼 일명 90초면 된다 해서 90초 세럼이라고 하는 평상시에 아우 이렇게 주름이 많아 이 소리는 듣기 싫기 때문에 우선은 나는 한 개만 갖고 나머지는 널 주려고 생각하고 샀어 <웃음> 참저 양반 참 착하죠 동생을 위해서 저런 걸 산다는 게그데난 그래 사실 고맙지는 않아 먹을 거 사줬으면 진짜 고마워했지 이건 먹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발랐는데 반쪽만 발랐는데 그냥 이쪽에 막 다른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정말 순해 보이고 그리고 또 여려보이고 어려보이고 요게 쏙 올라오죠 그리고 매끈매끈매끈 자 왼쪽에 사용 전에 오 선생님도 젊은 나이도 저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너 완전 다죠 이것만 보면 누구나 사야 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해봤죠 그날 밤 당장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해봤습니다 개뿔 안됩니다 내가 진짜 됐으면 얼굴 공개하려고 했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내 피부가 무슨 악어 가죽이야? 큰 박스만 오픈해보고 오늘 처음 뜯어서 이거 산지가 몇달된것 같은데. 썩은 거 아니야? 썩은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썩은 거아니에안 써봤어. 한 번도 안 써봤어. 이거 이거 안 열렸잖아 다. 안 써봤어. 동문서답합니다. 할머니 기가 잘안 들리시죠? <웃음> 이제 제가 또요거를 어, 한. 한달 동안 매일 같이 팩을 해봤어요. 요거를 여기다 누워서 이렇게 막 흔들면 팩이 됩니다. 저도 물론 써봤죠. 할 때는 완전 쫀쫀하게 피부를 끌어줍니다. 마치 이거 화장실 뚫는 거 이걸로 앞에서 막 잡아당기는 것 같은데 그날 이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에휴 인건비도 안 나왔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거 뭐, 상처내는 거. 상처내는 거. 탁탁 통하게 이거 막 밀어가지고 이건 아주 끔찍합니다. 저기 미세한 바늘 보이시나요? 무서워서 집에서 못해. 이거는 아파서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갔느냐? 관광을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관광지에서 이런 걸 팔어 턱선. 여러분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턱선 이거 살리는 거. 내가 이뻐지려고 해서 사는 게 뭐가 있나? 그 보니까 요게 나왔어요. 요 팩은 진짜 좋았어요. 제가 해본 팩 중에서. Secret Minerals from the Dead Sea. 이게 사해에서 온, 사해에서온 건데, 요게 다 철성분이래요. 그래서, 어, 마그네틱, 머드메스크 팩인데, 요거를 바르고 있으면은, 긴 시간도 아니야. 아주 짧은 시간 바르고 있고, 요거를 이, 이 자석으로, 휴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떼내면쫙 빠져나와 진짜 신기해 근데 보습 죽여요 비싸기는 좀 한데 하고 나서 이렇게 만지면은 너무너무 보습이 잖아 구매가 가능한 곳을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는 살수 없었습니다 아마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 시크릿에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거 보셨습니까? 이번 상품 진짜 웃깁니다 입에다 뭐야? 결국 다 샀어 진짜. 난 저거분 누가 사나 했더니 여기 있네. 내가 샀어, 내가. 요게 또 부이 얼굴을 만든다고. 얼굴 작게 만들고 부이 얼굴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난 저거 하다가 난다 가겠더라. 고것도 <웃음> <웃음> 요것도 나가는 거 아니야? 요것도 이렇게 무게가 다 틀리더라고. 요거를 빼고 또 다른 거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아, 아, 아. 누구야? <웃음> 갸름해진 것 같은데. <웃음> 이거를 물고 그래요. 하니까 아 입속이 다 헐어.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가 V자 하기 전에 입속이 다 헐고 부르터 가지고 이 할머니 구엽지 않습니까? 얼굴 V자 만들겠다고 저렇게 채머리를 흔들어댔으니. 제가. 이런 <웃음> 모습들 참 진짜 하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이것도 이렇게 놔두고 째려 보는 게음 째려 보는 거예요, 계속 이거. 눈이 눈이 지금 눈이 지금 V자로 되게 생겼어, 지금. 수지에도 실렸다니까. 이 두피 관리를 다녀 보니까 얼굴이 늘어지는 걸 잡는 거는 이 머리에서 잡는 거래요. 그럼 혹시 이런 게 도움이 될까? 집에서 해야 되잖아 우리가 맨날 뭐 두피 관리 다닐 수 있어? 다이소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제가 또또 또 무엇을 했느냐? 도끼. <웃음> 예,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닐 때는 도끼를 들고 다녀, 그랬는데 <웃음> 책임도 보니까 가격이 꽤 나가더 생각는데 네, 가격이 꽤 나갑니다. 얼마짜리예? 실마. 야, 당할까 봐. 저에게 얼마라고 말안 하는 거 보니까 무지 비싼 기계 같습니다. 유민수, 넘어가 넘어가. 진짜 고급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우 유용한 팁인데요 이거는 어 김광호 박사님이라는 우리나라의 침으로서의 대가이신 분이 만든 크림인데 이게 침크림이라고 침 맞는 대신에 바를 수 있는 크림이에요 이 크림을 바르고 요거는 이제 개인한테는 파시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팔지 않으면서 이제 무슨 관리실 같은데 막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 이런 면봉 보셨나요? 이런 이렇게 긴 면봉을 아마 인터넷에서 팔겠죠? 이 면봉이 사실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요게 굉장히 우리 손보다도 힘도 있고 또 가늘고 그래서 요 사이사이 요 주름 요런데를 요 크림을 발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잡고는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저와 이쪽 부분이 다 사실은 다 꺼졌었는데 계속 이 영양, 이, 이 면봉만 갖고도 안 돼요. 이 크림이,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영양이 빠지면서 이게 수분이 빠지면서 이게 꺼져 죽는, 죽는 거거든. 그래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줄수 있는 크, 이런 크림들을 사용해가지고 여기를 계속 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주름 있는 데를 계속 해주면 그 주름이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 공개하지 말라고 는데 제가 공개했네 큰일 났네 <웃음> 어쨌든 근데 이 어, 근육의 방향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제 저는 이걸로도 도움이 많이 그 관리자분한테 관리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진짜 제가 그냥 이런 힘도 저런 힘도 들이 나는 이런 거 저런 거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리는 거. 요거예요 제가 여기서 돈 받은 거 광고, 우리 PPL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써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벤토나이트라고 해가지고 벤토나이트 디톡스라고 써있어요. 디톡스. 디톡스 효과가 있어요. 야미지부가 미국에서 사온 벤토나이트 디톡스는 지금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은 착한 편이네요 25,000원입니다 오늘은 야매주부가 젊어지려고 말도 안되는 상품들을 사다 모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상품을 소개하려는 컨텐츠는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의 중년 혹은 노년의 여성들도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는 여심을 이야기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구독을 눌러주시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고 종표시를 꼭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업로드하는 순간 제일 먼저 볼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볼 필요 없다고요 그래도 종표시는 눌러주세요. 마치겠습니다.